네 오늘은 아유 시끄러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업체 그러니까 커피 업체를 좀 만나러 가보려고 해요 저희 제품 다음 신제품을 내기 위해서 어, 미팅을 좀 하기로 했는데 일단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안전운전 할게요 네 오늘은 어 저희 제품 중간점검과 <웃음> 신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서종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커피 전문 업체에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도움받는 사람이 많아서고 다행히 이렇게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, 일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<웃음>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<웃음> 아, 전에 보내드린 저희 제품 받아보셨죠? 받아봤습니다 신랄한 평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맛은 좀 괜찮지 않아요? 맛이요? 네 문화는? 네, <웃음> 문제점을 간략히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은 A few moments later. 그, 그 저희가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제품을 좀 내려고 하는데 혹시 디카페인 제품도 좀 취급을 하시나요?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서 저희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디카페인 제품을 좀 내고 싶은데 혹시 디카페인 했을 때 떠오르는 뭐 도시 이런 거 없으세요?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도시와 그 음악 장르를 이렇게 섞어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취급하는 디카페인 제품이 그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라는 방식으로 만든 디카페인인데. 어, 네. 어. 스위스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? 어디에요? 잠찾아보겠다 아, 까먹었어. 알 아, 되게 자신감 있게 물어봐놓고. <웃음> <웃음> 서울은 마지막으로 갈 건데 요번에는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뭐 재즈의 공고장인 뉴올리언스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미국을 벗어나자면 뭐 파리? 네, 이런 데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는 뭐땡겨는데 있어요 둘다안땡아뭐 <웃음> <웃음> 아, 제품명은 저희 마음대로 네.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디카페인는 가능하다 말씀이시죠? 네. 알겠습니다 아, 근데 저희가 제품 유통기한이 저희는 전에 듣기로는 6개월 정도라고 오케이. 좀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에 따라서 그런 유통기한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저희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도 찍을 수 있고요 네.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년 정도 네. 음. 근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좀 커피 맛이 변하거나 이러지 않나요? 뭐 변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거짓말일 수 있고요 네. 변화는 하기는 하는데 이제 빨리 변하냐? 느 서서히 천천히 아... 변하냐?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죠 어... 어느 정도는. 네. 1년 정도는 그래도 이제 네. 처음에 만든 맛과 향이 좀 유지될 수 있는 네. 그런 기간 아, 저희가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좋겠네요 그럼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. 네. 고객분들도 좋고 네. 유통하시는 사장님들도 좋고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, 더 신선하게 좀더 향을 변함없이 변함없는 향으로 좀 오래 두고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보존방법은 네. 집에서는 냉동고에 넣는거예요이게 제일 좋아요 어, 여러분 네. 핵 꿀팁 나왔습니다 이 드립백 파우치 사실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냥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 그러는데 보통 서늘한 곳이 아니라 <웃음>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맛과 향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시킨 채로 이렇게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, 보관하실 때 그 초콜릿 넣어놓는 냉동고에 같이 넣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 생각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. 혹시 여기에서 이 원가 절감이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네. 여쭤보고 싶은데 <웃음> 돈 얘기는 민감하죠 역시 엄청 쥐어짰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. 그래서, 그래서... 원뭐 네. 단돈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다 줄여놨고요. 네. 최대한 변함 없이 맛에 대한 거는 변함 없이 네.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네.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역시 한국은 인맥입니다. 이래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저는 이런 훌륭한 인맥 덕분에 다음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여러분, 디카페인 제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른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이분을 또 쥐어짜서. <웃음>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, 저희 제품. 자,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. 아유, 참, 이게 갈수록 쉽지 않은 거를 느껴간다고 해야 되나요? 진짜 준비할 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준비할 게더 많아지겠네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좀더 착실히 해야 될것 같고 오늘 미팅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더 어떻게 좋고 멋지고 적법한 제품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 오늘 화도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제 마지막 화 하나가 남았네요.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신 질문들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좀 섞어서 다시 다음 화에.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러면 다음화에서 봐요. 안녕 제발